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인하초 3학년 원채연입니다. 주아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음... 주아 자기소개 있 음... 자기를 한번 소개해주세요. 듣기는 만들기입니다. 주아 어떤 만들기를 잘해요? 그냥 만들기. <웃음> 그냥 만들기. <웃음> 그렇죠. 그냥 만들기잖아그래요 만드는게 좋아서 만드는데 왜 만드냐고 물어보거예요 우리 이네요 그러면 최은이도 자기 소개 해볼게요. 음, 댄스를 좋아합니다. 오, 댄스. 채은이 한번 댄스 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요아 음. <웃음> 아. 아,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둘이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둘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웃음> 시라라 뭐가 아, 이렇게 어색하지요 느낌이? 둘이 오늘 안 친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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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웨툰 그리는 거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우리 웨툰 그리러 같이 가볼까? 응. 아, <웃음> 어, 귀여워. <웃음> 어디까지 가야 돼? <웃음> 아, 이 문화 현장에서는 우리, 우리 꼬마 동인 리포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주아야, 우리 웨툰 선생님 찾으러 같이 가볼까? 응. 음. 어디 있지? 저기 선생님인 것 같아. 어, 뒷모습만 보고 저분인 것 같다고 라생각하는데그 응, 우리 가, 같이 가보자. 응.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어, 작가님 웹툰 그리는 작가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주도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재밌고 또 소소한 그런 스토리들을 웹툰으로 그리고 있어요. <웃음> 어, 이 <이제> 질문 끝났어요? <웃음> 저는 제주도에서 웹툰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유지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지토툰이라는 오,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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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네. 하나 보여줄까 이제 제주도 그 토박이인 친구가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제주사람 전화통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썼어 제주사람 전화통화 특징 아 음. 아... 저 회사에서 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대답인데요. 어. 아 웃음만 어. 나와요. 웃음만 나와. 반어 아랑 한 글자야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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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그 독특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요 어,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함도 너무 좋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컷의 구상 이런 것들을 그런 어린 친구들이 구현해낼 때 되게 신기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독창적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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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이가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어떤 그림인지 좀 설명 좀 해줄래? 파장파티하라고 소개하는 그림이고 좋다고 말하는 그림이고 즐겁게 피고하는 모습 이거는 잠자는 모습 주아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잘 그렸는데 혹시 어떤 그림인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랑 내 놀러 갔는데 기장을 씻고 계속 빅놀이하고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림 오늘 그려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어, 다음에 또 같이 그려보고 싶어? 네 약속? <웃음> 다음에 같이 만나기? 좋아요 <웃음> 처음으로 외통 그려봤는데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에요 했어요. 저는 행복했는데 선생님 왔다 했어요. 아, 선생님 너무 좋았어. 다시 리포터로 돌아왔어요. 아, 선생님 강의 또 들으러 올 거야. 어꼭 네. 아, 약속. 약속. <웃음> 아 제주 MC의 데뷔.